사고 5년 뒤 사망하였다면 재해장애연금, 일시금 수령 후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작성자 분리 원칙에 무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19나 64744토대로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5년 3월경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3년 8월경 두부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과 외상성 뇌실질내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2013년 10월경 판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피고로부터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끝내 2018년 11월경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재해로 인한 장애 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한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애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애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여부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애 부위와 장애율, 직접 사인과 장애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에는 재장애연금 해 수령 중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재해장애연금 일시금을 지급한 점, 사고 이후 약 5년 3개월 이상 생존하였고 이러하다면 일시적 장애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사건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나 명시설명의무 위반 및 작성자 분리 해석, 원칙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면책조항을 창설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위와 같은 약관의 해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쟁점 나 잘못된 내용으로 약관을 설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의도 치록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9년 7월 9일경 녹음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대화 상대방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담당자가 아님으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쟁점 다 작성자 분리익 해석 원칙 적용 주장에 관하여 당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보면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리적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